있으세요? 아니요. 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아 찍히는 거는. <웃음> 좀 시작한 거죠. 네. <웃음> 와 진짜. <웃음> 이게 찍는 게 찍히는 거보다 훨씬 편한 것 같아요. <웃음> 저는 안볼 거예요, 이 영상.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감독이자 이제 촬영감독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네, 박철우라고 합니다. 다큐멘터리하고 그영화하고다 연출을 하고 있고요. 촬영감독으로도 대부분 독립영화나 이제 광고, 뮤직비디오 이런 거 촬영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좀 사진 찍는 거를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네, 초등학 학교 가기 전부터 이제 집에서 이제 그냥 다시 여행 가면은 조그만한 필름 카메라 이런 걸로 사진 찍잖아요. 그런 게 되게 어릴 때는 멋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사진기를 사달라고 되게 졸랐고.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크리스마스 선물로 요만한 필카를 선물 받아서 그걸로 계속 사진을 찍다가 그래서 d s r 그때 당시에 캐논 400D 그거를 조복사라고 준 세뱃돈으로 그걸 사가지고 <웃음> 학교에서 화진동아리 활동을 계속 하고 그랬어요 음, 정말 명확하게 답할 수 있는데 독립영화라는 게 일단 정확하게 뭐냐면 이제 상업자본으로부터의 어떤 독립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영화계를 좀 주름 잡는 영화 제작을 주름 잡는 특히 CJ라던가 이런 음, 어떤 상업적인 논리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독립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왜냐면 대부분의 상업영화는 CJ에서 투자를 해서 찍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독립을 해서 감독의 사비라던가 다른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영화를 찍고 뭐 그러거나 투자를 받긴 받아도 약간 완전 지배적인 어떤 상업 논리에서 나온 그, 그 돈이 아닌 조금 더 독립영화를 위한 어떤 돈으로 뭐 영화를 찍거나 또, 이제 한편으로는 지배적인 어떤 서사 구조 같은 게 있어요. 이제 한국에서 좀뭐 흥행하거나 또는 양상, 양상되는 상업 영화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영화들의 구조를 뜯어보면은 이 영화가 어느 정도 팔릴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이 영화에서 남성, 여성, 뭐, 노인, 어린이, 장애인 이런 캐릭터들을 어떻게 대상화하고 어떻게 그냥 뻔하게 이야기를 가져가기 때문에 오히려 대중에게 먹히는지. 이런 상업적인 내러티브가 있는데 그것에서 벗어나겠다라는 뜻의 독립 영화라는 의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뻔하다기보다는 돈이 돈을 버는 어떤 논리에서 벗어나는 거. 네, 음, 수익이 생기냐 그걸로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아니죠. 이제 국비로 그래서 결국에는 먹고 사는 느낌이 강한데. 그게 지원사업의 형태잖아요, 보통? 그래서 그 지원사업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라는 점에서 제 독립영화를 보통 찍게 되는데, 물론 그게 목적은 아니지만 근데 그게 좀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지원사업을 위해서 영화를 만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자비를 벌어서라도 영화를 찍었을 때 내가 거기에 엄청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어, 다음 영화를 찍기 위해서 이번 영화도 내가 찍을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바로 가야 되는데 이제 지원 사업이 중간에 껴있고 그, 결국엔 내가 나라돈으로 영화를 찍고 있는데 뭐 나라 엄청 까는 막 영화를 만들고 막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을 모두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그 예, 영화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예술계가 좀 어떤 가치를 생산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노동과도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데 나는 분명히 어떤 가치를 생산했고 난 그게 가치있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자부심을 가질 만도 한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나? 라는 의심만 계속 생기고 눈치 보면서 빌빌 기어야 어떤 다음 또 예술활동을 할 기회가 생기니까 그, 그게 그 그럼 예술이 원래 추구하는 그 바가 맞나 하면 은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좀 그래서 그거를 뒤집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자,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게 쉽지는 않고 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서 내가 영화감독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막 통째로 막 뒤집히고 바뀔 것 같지는 않아서 어떻게든 끈을 좀안 놓치고 계속 잡고 있으려고 영화를 찍는 끈을 그러려고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계속 오락가락 한다니까요, 이게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나? 오 어, 맞아, 맞을 거야. 제발 맞아야 되는데 이런 거죠. 좋 시간 <웃음> 옛날에 찍었던 작품들은 제 능력에 문제도 많았는데 음. 지금에 와서는 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연출을 할 기회가 없는 게좀 음. 아쉬운 것 같고 연출의 기회라 함은 음. 무슨 소요 돈과 시간과 인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다음 영화를 할 동력이 이게 돼줘야 음. 영화를 음. 도전할 수가 있는 건데 내가 이한 작품을 연출하기로 음. 그런 확신이 영화를 진짜 계속 찍어버릇 하지 않으면 그 확신은 점점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든 안 되든 영화를 찍을 수 있는데 계속 실패하고 또 이제 영화가, 영화를 안 만든지 막 1년, 2년, 3년 시간이 지나고 이러면은 영화 한편 다시 이제 어 연출 한편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기가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거 돌아가면 아저 약간 로봇공학자가 되고 싶어요 아 뭔가 막 뚝딱뚝딱 만들고 이런 거 좋아해서 영화도 근데 그런 구석이 좀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영화에서의 뚝딱뚝딱 그러니까 기술적인 성취 이런 걸 생각보다도 이해해줄 사람이 많진 않더라고요. 또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왜냐하면 영화 현장에 있는 어떤 도제 시스템을 겪어온 조수를 하는 친구들은 하, 늘 하던 일을 잘해요. 그러니까 뭔가 창의적으로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내고 카메라를 특별한 위치에 달고 이런 거는 아예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교류를 하기가 좀 어렵고, 근데 저는 좀 제가 좀 별종이라서 좀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막. 어떤 기계를 만들면 이 카메라를 더 편하게 다룰수 있을까 막 그래서 막 그런 기계 쪽 일을 수,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있는 게 이게 맞나 싶을 때가 많을 텐데 음, 그리고 그걸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근데 좀 스스로를 믿되 대신에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을 만큼 좋은 사람이 되려고 계속 노력하는 게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예술 작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 좀 누구와도 이야기를 할수 있고 그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거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근데 그 생각이 그냥 올바르다고 생각하거나 틀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계속 바뀌어 나갈 수 있다는 거를 좀 염두에 두면서 그렇습니다. 저도 많이 부족한데 <웃음> 제가 뭘 <웃음> 뭘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자 레터 프로마이팅.